자, 이제, 호크 토크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어 12시 49분이네. 새벽 1시인데, 아, 오늘 호크 토크에서 빛 엘리 나왔다, 그죠? 제가 이제 오늘 리허설 때, 이제 대기실에서도 좀 써봤고, 좀 써봤는데, 아, 어느 정도였는지, 솔직한 얘기 한번, 공식 방송이 아닌 구스마 유튜브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살기 한번 볼까요? 자, 뭐, 보도록 하죠. 어, 윤의 엘리자베스, 빛 속성, 빛 엘리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호크 토크에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빛 속성이 어떤 효과를 가졌는가? 호크 토크에서 대본에 없었어. 그래서, 아, 우리 암흑 속성, 어둠 속성 뭡니까? 일단, 자기가 그냥 때리는 거 피해 증가 있고, 그죠? 그냥 피해 증가, 그냥 있는 거야. 10%였나? 그렇거든. 그리고 아군들이, 아군들이 우세속으로 때릴 때 추가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10%였나? 맞지? 어, 원래 30%인데 40% 때리는 거지. 자, 근데 빛속성은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자, 아군이, 아군이 열세속이야 우리가 열세속일 때, 우세속인 적이 우리를 때릴 때그 아군이 받는 피해가 20% 감소합니다. 오케이. Okay. 그니까, 어, 암흑 속성은 좀 공격적이었다면 빛 속성은 방어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 속성 치는, 치는 어, 그냥 맞을 때 데미지 감소가 있습니다. 그냥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넷마블 아저씨한테 들을 때는 20%로 들었습니다. 어, 네, 이게 10%지 20%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빛 속성은 맞을 때 살살 맞는 겁니다. 그 열쇠 속성이 우리가 열쇠 속일 때 우세속한테 맞을 때좀 살살 맞는 게 빛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성 한번 보도록 하죠 개성 영겁의 윤회인데요 특정 아군이 스킬 을 사용할 때마다 특, 특정 아군의 기본 능력치가 4%씩 최대 6회까지 증가하고 최대로 증가하면 특정 아군 영웅은 최대 생명력의 30%를 회복한 뒤 자신은 5턴 동안 모든 능력치 15% 증가한다 여기서 특정 영웅이란 자신 그리고 7대제 그리고 4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호크토크 써본 덱은 이제 일곱 개의 대제만 써서 어떤 덱을 짜서 썼어요. 그러니까, 일곱 개 대제 아군들이 뭘 쓰든 간에 스킬을 쓰면은 기본 능력치가 4%씩 올라가는 거야. 어, 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해도 상당히 좋았어요. 암멜이 만약에 뭐 날뛴다면 암멜 데미지 올라가겠지. 이제, 페이엔 쓰면 페이엔 기본 능력치 계속 또 증가하게 되고, 이게 최대 6회까지 증가되는데, 그것만 해도 24%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패시브를 가졌다. 좋은 서포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 6회까지 증가해서 최대로 증가하면, 특정 아군들, 우리 7개 대제 4대 천사, 그리고 자기는 생명력 30%, 최대 생명력 30%, 피가 참복차고요 한번. 그 다음에, 자신은, 다시는 다5톤 동안 모든 능력치가 15% 증가한다. 모든 15% 증가 있겠습니다. 이 때부터 딜이 상당합니다. 지가 딜러입니다. 제가 이거 발동되기 전에도 한번 그냥 던져봤거든요. 미리. 미리 좀 던져봤을 때는, 오, 요즘 센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안세 어? 이거 뭐? 약간 질질그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좀 있어요. 근데 요거 딱 능력치 받고 다섯 턴 동안은 개쎕니다. 어, 이 정도로 쎄나 할 정도로 좀 많이 쎕니다. 올킬은 완전히 미친 극딜러로 변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호크토크에서 아까 봤던 그 모습 말고 실제로 써봤을 때 구생은 어, 어떻게 느끼나. 약간 공식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완전히 내 주관대로 말하면 이거 안 뽑으면 조금 처맞을 것 같아요. 네. 어, 덱이 막 다양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이 캐릭터로 작정하고 덱 짜면 걔못 이길 것 같은데. 제가 대기실에 톨이랑 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 많이 셀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호크 토크에서 봤을 때 임팩트가 되게 크진 않았죠, 솔직히. 왜냐면, 하 뭐, 필살기 연출도 보여주고, 줘야 되고, 막,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필살기가 막, 이제, 소생이랑이 붙어가지고, 여기에 많이들 억그로 끌렸는데, 이거 가기 전에 이미 좋아요. 이미 좋아. 필살기 1레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살기랑은 사실 이 정도 필살기 나올 때 되면, 안매 같은 경우 상, 대를 올킬 낼 수도 있는데, 뭐 소생이 나발이고, 그 전에 무슨 승부수를 놔야 나야, 나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봤을 때 상당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스킬 한번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스킬이 쇠독입니다. 쇠독이 쇠도기. 우리 도원 형님의 쇠독인데, 근데 얘가 이제 지 최대 능력치가 발동되기 전에 쇠도는 어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제 느낌에 해멀 로나 정도 느낌 나왔어요. 딜이 해멀 로나 쇠도 있지그 정도 느낌 나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능력치가 딱 발동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도원 형님 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이성, 막 삼성 이런 거 던지면. 지기 뿐다 이런 느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더원 이상인가? 음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더원 형님 정도인 것 같아요. 딜이. 그리고 요거 이제 빌리 오브라이트 이게 전체 기회 주는 거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이렇게 피해 주고 자기 필사의 계지당 최대 생명 8%씩 추가 피해 준다 요건데 요게 상당합니다. 어 이게 이제 모든 능력치 증가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겁나 세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 필살기 게이지까지 많잖아? 이거 막 삼성 툭툭 던지면 올킬 날수 있는 정도로 셌습니다 그런 정도. 필살기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필살기 1렙 기준으로는 모든 적군에게 최대 생명력 30% 피해를 주고, 최대 생명력 비례 피해입니다. 30% 피해주고, 모든 아군에게 한턴 동안 소생 효과를 부여한다. 소생이란 죽었을 때, 사망하면 최대 생명력 뭐, 얼마로 부활하는 게 소생이죠. 필살기 1렙 기준은 최대 생명의 5%로 부활한다. 뭐 딸피로 부활하는 그런 느낌이고. 어, 그리고 또 필살기 1렙 때이 소생 효과는 파란색 버프입니다. 파란색 버프. 그래서 버프 해제로 지어집니다. 어, 리무르한테는 빨리 부겠죠 자, 근데 필살기 4렙부터는, 필살기 4렙부터는 똑같이 이 소생을 어, 아군들한테 거는데 이 소생이 회색 버프입니다. 그래서 회색 버프라서 풀 수가 없어요 한턴 동안은 죽일 수가 없어요 상대를 진짜 어뭐 죽이려면 한명이 죽이, 죽일 수는 있겠다 왜냐면 20% 생명을 부활한 거한번더지급면 되니까 어. 여하튼 소생이 아군 팀 모두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자기 최대 생명력 비례 피해를 주는데 최대 생명력이 상당히 피토인거 가지고 어, 꽤 매서워요 꽤 매섭습니다 꽤 매서운 정도 <웃음> 자그 다음 필살기 맥스 풀업 기준 모든 적군에게 60% 채색 60% 피해주고 모든 아군을 두턴 동안 소생 버프를 줍니다 이 소생 버프 회색이고요 당연히 두턴이라 가지고 이거는 아 여기 나왔을 때는 진짜 경기가 좀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필살기 맥스 기준에 뭐 암멜 필살기나 각킹 필살기 이런 거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원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이거 피사기를 못 막았으면 끝나야지 그 정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솔직히 뭐 사기다 이렇게 안 느껴져요 원래 피사기 나오면 끝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꽤 세게 벙 때리고 그걸로 좀피 없었으면 올킬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좀 때리고 모든 아군 두턴 동 소생이라서 그냥 경기가 끝났다 보면 뒤집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하여튼 그런 정도 어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형 뽑아야 돼? 안 뽑아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뽑아야 된다 뽑아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오, 개 좋은 것 같아요 개 좋고 이번엔 또왜또 뽑아야 되느냐 요번에 라인업이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업을 우리가 골랐으니까 그렇지? 투표해 가지고 자 배반자멜리우더스 암멜 들어있습니다 암멜 수호하는 왕 할리퀸 각킹 들어있습니다 섬광의 강림 빛의 명약 류디시엘 패스류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더원 형님 들어있고 연옥반 들어있습니다. 뭐 라인업 이 정도면 돌아본 거 아이가 <웃음> 엄청 좋죠. 그다음 밑에 애들 라인업도 우리가 투표를 뽑았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겠지. 사리엘, 요르문간드 누나, 메게르다, 필리아죠 그죠 여러분. 그 뒤에 뭐 에스카노르, 브린힐드, 사리엘. 그러니까 요거 약간 체리엘 체리, 엘 체리엘 사리엘, 스카디. 라반도 들어있고요 시그루드 라든지 에카라서 등등 라인업이 진짜 좋아서 그것 때문에라도 뽑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뽑으면 비델리 뽑으면 틀림없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비델리가 아직 성물도 안 나온 거잖아 그치 성물 안 나오고 이 정도 성능이다 나중에 성물 나오면 더 또라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딱 두천 장 정도만 가볼게요 두천 장 정도만 어, 제 생각에는 꼭 풀업 아니어도 좋을 겁니다 약간 여일 느낌? 여일 느낌? 거기다 얘를 좀 때려 봤거든요 아까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때려 봤는데 완전 금강불개처럼 단단해요 무슨 돌덩이 때리는 느낌입니다 겁나 단단하더라고요 맷집이 하여튼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어쨌든 구수 형이 또 뽑아가지고 바로 택시름 들어갈 테니까 그래도 망설여지는 분들은 내일 한번 택시름 보고 판단해도 괜찮겠죠 자 이제 차로 가야 되겠다. 구바이 내일 네, 뽑기에서 만나요.